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송지효에게 위기가 닥친 가운데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캐리가 약한 남자의 본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런닝맨 153회, 박지성 선수와 구사철 선수, 그리고 F의 설리가 게스트로 초대된 가운데, 송지효와 설리가 여왕이 되어서 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154회에서 게리가 한 복수를 보실 분은 다음 글로 가시기 바랍니다. 등록해주세요. 서로 적이 되어서 맞닥뜨린 캐리와 송지효. 등록해주세요. 캐리는 처음부터 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네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리고 이어진 멍지의 한마디와 눈빛 공격.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슈렉 고양이처럼 애처롭게 쳐다보네요. 등록해주세요. 과거의 추억도 새록새록 기억나고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현실에서는 안되겠죠?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리를 아웃시킨 구자철 선수가 한마디 합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그래도 개리와 송재호가 화해로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음악으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가까이네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캐리가 이렇게 당해서 일까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154회에서는 송지효를 조련하네요. 등록해 주세요. 하긴 약한 남자가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조.